엄청난 그게 있죠. TMI 정원아정원 정원 선배님이랑 어... 사실 어쩌다 친거야 네, 정원 선배님 이더해이셨어요 진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네, 와우! 오늘은 제목 그대로 이제 티타임을 가지면서 댄진분들과 <목소리> 소통을 하러 왔습니다. 네. 엄청난 그게 있죠, TMI. 저랑 오늘 사, 정원이가 아 똑같은 옷입 <웃음> 아침에 옷을 이걸 입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번 봐야 될것 같은 거예요. 내가 <웃음> 뭐 입었는지. 가니까 딱 방에서 이걸 입고 나갈 준비하고 있었어. <웃음> 그래가지고 정원이한테 물어봤는데 같이 입어도 된다고 해서 같이 입었습니다. 컴프로이기요 <목소리> 아! 이거 비하인드도 있죠, 또. 정환아, 어, 정환 선배님이랑 아... 사진어쩌다찍은 거야? 아 사실 저희가 이렇게 다른 아티스트 분들과 같이 시상집 가는데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단체 사진을 찍는 건지 몰랐어요, 음. 저희는. 시상을다 하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한 팀씩 올라오잖아요, 무대에. 근데 저희가 약간 마지막 후반 쪽이었어요. 번지. 네,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아티스트 분들께서 뒤에 다막 서서 계시는데 음. 앞에 쪽에는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차라리 네. 부담스러웠는지. 저희도 좀 부담스러웠는데. <웃음> 네. 그 저희가 뒤쪽으로 좀 가려다가 이제 그쪽 PD님께서 앞에를 이렇게 채워야 된다고. 근데 저희가 앉아있는데, 헤빈티 선배님이 바닥에 앉아계을서 너무, 그래서. 그냥 죄송해가지고, 딱 비켜드렸는데. 어, 괜찮다고. 진짜 그랬어요? 짧은 순간에 한 다섯 번은이었죠. 선배님 네. 위에 앉으라고 <웃음> 계속 그랬는데. 진짜 너무 착하셨어요. 아, 저는 그냥 바닥에 앉아가지고. 정환 <웃음> 선배님이 이거 해주셨어요. 아, 근데 그게 안, 네, 거안 거. 올라갔어요? 그게 안 올라갔어요. 같이 이 하트 만들었어. 이렇게 해서 찍었어요. 었 <웃음> 정환 선배님 그리고 어제 AAA 진짜 이거 하나는 좀 늦게 들었거든요. 진짜.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AA도 사실 처음 출연하는 건데, 오. 그 사람 주셔서 진짜, 좋아지 응. 여러분, 지옥, 보이시나요?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음. 보고 있어요? 네. 제가, 지옥 요즘 진짜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앞에 어떤 분이 오셨는지 몰랐거든요. 알고 보니까 유아인 선생님이 아, 음. <웃음> 너무, 너무, 신기했어요. 와, 아, <웃음> 진짜. 그리고, 옆에 이정재 선생님이시고, 음. 이승재, 이승재, 이승재 선생님이시고. 진짜 대박이었어요, 어제 진짜. 진짜. 완전. 그냥, 눈앞에 진짜, 한분한 한 분의 약간 그 드라마나 작품은 진짜 다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장이 <목소리> 맞아, 맞아. <웃음> 진짜. <웃음> 막 진짜 신기했습니다. 진짜. <웃음> 니키의 배경은 음 참고로 <웃음> <웃음> 아 맞아요. 그 자, 니키 그 진짜 좋아해요. 머리색 과일색 같은. 그 아까 <웃음> 아까 댓글에 우리 <왜> 신호등 같다고. <웃음> 정원이 진짜 <웃음> 이제 약간 보라색 <웃음> 같아. 이제 보여요. 살짝 정원이가 파란색으로 한번 하고 보라색으로 한번더 덮었거든요. 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색깔이 좀더 이뻐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 그 소감 말 못했잖아요. 이승영이랑 정원이 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뭔가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말을 할수 있지? 약간. 음. 너무 떨렸거든, 요 진짜. 음. 작년, 재작년, 막 3년 전아그럼수성 소감 맞아. 얘기하는 거 보는데 너무 뭔가 품위 있게 다 잘하시는 거예요, 선배님. 저는 <웃음> 진짜 정신 차리고 아, 나는 진짜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고 앞에 너무 많은 분들이 <웃음> 어, 진짜 너무 떨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선우 형이. <웃음> 성인이 되네요, 벌써. 솔직히, 아, 아직도요. 나는 내 기억, 살면서 16살 때 기억이 제일 많아. 그래서 뭔가, 음. 나 아직도 가끔 시험에 날짜을때 2018년 쓴게 기억이 많이 나. 저는 22년에 스무살, 22살이네. 저 제가 그거요. 예 23년에 23살 되고. 그런데 아! 2022년 때 22살. 음. 평생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캡처 타임. 하나, 둘, 셋. 예제 yes. 밸런스 어. 게임 뭐 있었는데 땅봉 물복 아 이거 무조건 하나 둘셋물러가거 거. 그게 좀 달잖아요 네 달고 무조건 물러한 거잖아 식감도 최고죠 맞아요 아 그게 있더라고요 롤러코스터? 그. 자이로드로 그냥 롤러코스터 아, 그 저는 자이로드 이런 거 진짜 떨어진 느낌을 네. 싫어가지고 저는 그냥 롤러코스터 사실 안 좋아해요 저는 롤러코스터 음, 저도 롤러코스터 다시 한번 AAA 자 감사드리고요 엔진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또 찾아오니까요, 교진 네. 여러분. 그때 뵙겠습니다. 네. 안녕. 진짜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앞으로. 응. 안녕.